꼴. 아, 너무 땅에 닿자마자 나오는 거 아닌가? 어떻게 못하나? 오, 잡았다. 와 겨우겨우 잡았다. 어어 짜잔! 어 뭐야 이 친구? 이 친구 좀세보인다 네크로즈마 아, 나왔어 무안... 93레벨? 음, 엄청 높네 레벨? 얘는 잡아야 할것 같은데 느낌이 음, 음. 허! 잡았다! 오, 오 누구? 네크로즈마 93레벨짜리 오얘 오, 당장 갖고있어 뭐야 오늘 운 좋네? <웃음> 기르트는 넣었어 <웃음> 진짜 이렇게까지 하는데 안 잡히나 원래? 아흠, 아흠. 이용하셔도 되, 되는데 혹시 도와주시겠습니까? 아뭐 도와드리면 됩니까? 저희 북 부... 구구 두 마리를 같이 살고 싶진 않거든요. 이 친구 두 마리만 채워주는 거 도와주실 수 있나요? 아 북구구만 잡으면 되나요? 네. 네, 네, 네. 이거 사용하시는 건 상관이 없네. 이제 북구구미 많이 아픕니다. 많이 아파요. 응. 그, 조심하셔야 됩니다. 예, 예, 예, 예. 아유. 네. 저, 저 죽을 뻔해가지고 아유아이 아유. 어떻게 나가? 잠시만요. 아이고 꺼내드려요. 잠깐만요. 네, 좀 수동적인 집이라 아유, 나오시면 됩니다. 바로 나오십니다. 시 예, 자유롭게 쓰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예. 아 근데 저거 럭키블록으로 가신 겁니까? 네. 아 근데 왜 여기까지 나온 겁니까, 얘가? 지금 한5 아... 0몇 번째 시도입니다. <웃음> 이 정도면 잡힐만 하잖아. 어? 자기때리기도 해요? 너무한데? 이거 자기를 때린다고 여기서? 와. 아니... 개망당하잖아 내가... 쏘, 꼬라 부은게 몇인데... 내가 꼬라 부은게 몇인데... 야오희트오질 보기 싫어 안 돼! 바닥에 아, 뺏겨도 괜찮은 애들만 있긴 했는데. 야! 가이오가. 여기서 구경하고 계시네 잡았다 메를타 잠깐만 얘를 얻어야 돼아 잡았다 아아 겨우겨우 잡았다 주상전화 빗솔님 납시요 어? 아 결혼해서 바꾼건가? 어떻게 된 일이죠? <웃음> 아 그.. 그쪽 대가리 분들한테 그러시면 됩니다 아.. 네.. 감사합니다 어떡하지? 가볼까? 일단 가보자 최윤이랑서도 말이에요 그런 거 상상도 못했어요 네네네 머리 박고 있겠습니다 아, 네. 다음주에 쳐들어가겠습니다 제캐빈한테 <웃음> 반한 사람들이 모르는 왕국 <웃음> 반캐빈왕국입니다 그렇게 된거야? 아이고 전화 무슨 일이십니까 이게 어찌된 영문이옵니까 모든게 내 옷보다 그래서 왕이에서 물러나셨다 무슨 왕위에서 일입니까 이게 <웃음> 내가... 내가... 맞서볼로 천냥킨을 잡았다 맞서클 <웃음> 맞서블로 그, 쓸데기 없는 쓰레기를 잡아서 눈치가 보여서 그것 때문에 빗소리한테 왕위를 주었다 내 잘못이다 이거는 이건, 이건 내 잘못이다 <웃음> 반역을 조금은 꿈꾸고 있습니다 사실 책이랑 3 2냥 어? 엘프님 들어오셨다 뭐 그러면... 당장 시작하는 건 아니어도 일단 반역에 대해서 우리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프... 여보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엘프님 어, 무슨 일이시죠? 제가 지금 포켓몬에서 하나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어네그 어떤거냐면요 그 고객님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포켓몬을 이렇게 딱 이제 데려와서 그 구해서 가져와서 그 고객님들에게 보여드리는 그런 거래하는 상품을 지금 준비했습니다 아 전부다 전설로만 이루어져 있나요 혹시? 아 전설은 아니고요 이거 보세요 얘 이름이 엘풍입니다 에이프몽이요? 엘풍이요? 엘풍이요 엘풍이? 아이고, 심지어 귀엽습니다. 여기 와서 한번 바, 보시지요. <웃음> 엘풍이에요. 아, 엘풍이. 오냥이에요? 네, 아이고. 아, 예, 어, 참. 와! 덕분의 음 귀여운 엘풍이를 데려갑니다. 네. 어떻게 들리지? 이렇 아, 네. 어,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, <웃음> 이렇게. 또 <5냥을> 벌었습니다, 여러분. <웃음>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이이렇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이렇이로게으로게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